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하얀 곳이 없어요! 아! 뭐야! 아! 아는 지그러! 아, 잠깐만! 너무 지끄러 야! 지체가 흐르는 계곡. 어허. 야옹이 야옹아 나, 나랑 같이 가면 안될까? 야옹아 안녕? 아나 어, 아이템 다 없어졌어 아이템 돌려줘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녀 아 열쇠 말고 저 달리는 아이템 달라고 <웃음> 라이트하고아 죽으니까 아이템 다 흘렸어 카메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아 이래저래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임이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무섭기도 한데 아 재밌기도 하다 어 배가 있네요? 어... 그아예 공포게임을 나 무서운데 그럼 즐겨야지 즐기지도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 무섭다고 해? 아 무섭지 않다고 해야 돼 재밌다고 해야 돼 저는 지금 어? 자기 뭐야 그거 최면을 걸어서 이거를 재밌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하는 거는 좀 자기 학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라이트 줘 라이트 줘 이런 거 말고 어? 어? 아하하하 죄송합니다. 아, 안 보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안 보면은 안 죽을 걸 그냥 가세요. 아, 그냥 간다, 간다, 간다. 아,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다쓰라고 이거 라이트 달라고요. 잠깐만, 여기 어디야? 나 갇혔는데, 나 갇혔는데? 아 초보자 날려서 이렇게 무섭고 <웃음> 힘들데아 진짜 어떻게 해? 아아 진짜 아 거기 내려오는 게 어딨어 당기고 달려 달려 달려 일로 오나 아 일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아나 도망 못 가잖아 내려가자 내려가 있자 여기 내려가 있으면은 여기 위에 지나가는 거 보고 내가 달려서 올라가서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아주 완벽한 계획이야? 지나가는 거보고있 e 왜 e 왜왜왜왜왜 where, w h 볼게요 안 r e w e r e w e r w h w h 게 w h w h w w h e r h w h w w e 도대체! 와이! 난, 난 잘못한게 없어 난 잘못한게 없어 난 당신을 쳐 놓은 법밖에 죄가 없다고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오오 갇혔다 갇혔다 어. 아! 아! 아! 아!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오! 불렀다 불렀다 불렀다 불렀다 아! 불렀다 불렀다 아! 잠깐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세상에 아! 초보자 나이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깨? 아! 꺼꺼 이거 빨리 회수해 빨리 회수해 아! 어딨어? 아 도로는 어딨어! 안봐안봐안 볼게요 안 볼게요 갔다 갔다 갔다 갔죠? 갔죠? 갔죠? 왜 소리가 커지지? 왜 소리가 커지지? 아왜안 가? 어떻게 가? 갔다 갔다 아,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g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라이터 후레쉬 아무것도 없잖아 뭐 어떻게 하라고 아뭘 주고 가라고 하던가 아 라이터라도 줘아코니 일어나 아, 평생 그렇게 찾아봐 난안뛸 거야 뛰지 않을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가 있을 거야 이곳에 라이터가 있을 거야 없는데? 아 이딴 것만 줘 아니 이거 뽑아서 들고 다니라고 촛불 아무것도 안 보일 데 어떻게 나가 코코니 일어나 아 코코니래 소코니지 아소고아소고가 되는 건가?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어, 글로 가, 어. 흐차! 아 저기 있다! 가, 가, 가, 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괴물 잘한다! 우리 배자! 조건이 잘한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버그를 풀려는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뛰어, 뛰어! 뛰어! 문 닫아 못 나올 거야? 어, 어, 어 뭐야! 아, 어떻게 열어! 아, 스테미나가 없어요! 스테미나가 없어요!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아, 나이거 진짜. 아, 초보자 모드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지금. 몇 번이라도 죽었다, 지금. 아, 여기 아까 왔다 갔잖아. 아, 어디로 가라고? 어, 아, 뭐야! 왜, 왜, 왜, 왜, 왜? 아! 아니에요 전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 그래서 이거 물금은 뭐 어쩌라고 물금은 뭐 달라지냐 아 거기 있지 말고 좀 달려놓고 알았죠 가 제발 여긴 어디죠? 난 어디죠? 여긴 누구죠? 쟤는 뭐죠? 아 질질 짜지 마죠 내가 질질 짤 거야 아 이게 아 소리를 내면 저게 반응을 하는구나 없어, 없어, 코코니. 아무것도 없어요. 어, 뭐야, 여기 계단이 있다. 아, 저,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야, 열려줘. 열쇠 어딨어, 열쇠 좀! 열쇠 애가 있었다고요? 아, 물 뺐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아, 아,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어째어어째어어 왜, 어 왜, 왜, 왜, 아! 왜, 왜, 아아 왜, 아, 아. 만 되면 되잖아. 그죠? 그냥 지나갈게요. 아유, 우리 잠깐만. 우리 같이 가자. 어, 아이 쟤는 왜또 와? <웃음> 여기서,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좋아요. 아무것도 없지. 우회전 야.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죠. 아, 게임이 점프가 없어갖고 뭔가 좀 조용한 느낌. 이렇게 습기 많은데, 나무를... 대단으로 썼다고 대단한데 우리 왜 깜빡이지 왜 일로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냥 거울 거울 들어가면 되겠구나 아저 라이터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뭔가 대항할 아이템을 줘야지 뭐야 이거 아 좋아, 좋아. 프레시 이거 뭐야 지렁이 뭐야 이거 공격하나 아 달리는 아이템 좀 주지 아까 여기 물을안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뭐야? 뭐야? 뭐예요? 어어 리로안 갈래? 아 가야 되잖아 아니 왜 이런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다 껴줘 가이야 이거? 아 이런 데왜 갈라 그래 진짜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 하세요? 누구세요? 저기 나안가나 일로 갈래 아, 저기 소리 들렸어 가기 싫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못가기념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싫어 아왜꼭 저기밖에 못가는데 그냥 나가 왜 여기 왜 들어왔어 진짜 아 뭐지 저거? 저거 뭐지? 왜 저기만 불이 켜져있지? 왜나사진기가 없는데? 아 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계잖아 잠깐만 여기는 가면이 없는데? 있네? 가면이 있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조용히 하세요 아, 조용히 하세요! 아, 피! 아, 진짜. 나도 소리 지를 줄 알아. 아, 뭐야. 근데 나피왜 이렇게 많이 달아있어? 왜? 왜? 어째서? 이유가 뭐지? 아,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아줌마. 어, 귀 아파. 어우. 쉬운데? 이게 아닌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아, 할 곳이 없어요! 아! 뭐 아! 아, 너무 시러 아, 잠깐만, 너무 시끄러워! 야! 아, 어디로 가야 돼? 아, 저 방금 봤어요! 너무 시끄러 아, 뭐야, 저거! 아,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아, 진짜! 아, 나 저기 꼬물대는 거 너무 싫어! 안 온다. 아, 여기구나. 아, 아 이쪽으로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안 오나 봐요. 근데 왜 BGM이 안 사라져? 아니, BGM이 사라져야 뭔가 좀 안심하고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와, 잠깐만. 와, 진짜.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와, 너무 소름 끼친다, 저거. 와! 카메라 6개 남았어요? 아, 근데 나프레시가 없는데? 프레시가 많이 없는데? 배터리가 모자라!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나 늦어요, 늦어요. 아, 시끄러워! 아, 배터리 끄자 배터리 아끼자 배터리 아끼자 아 배터리 아끼자 아못 아, 아끼잖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포션 냠냠 배터리 냠냠 사진기 냠냠 이거 뭐지 아 라이터 주세요 라이터 이거 너무 밝아 주변을 밝혀줄게 필요해 이거는 앞만 밝아지잖아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거 설마 아 사라지네 지나갈게야 아아 아, 아! 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지나가 지나가 안 아파 안 아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카메라를 아끼는 게더 나아 아 그냥 아까 뚜들이맞고문 열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아 뭐야, 뭐야. <Ef Somewhere toca utiliser> 문, 문 닫아 아, 문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내가 더 빨라 아 제발 뛰세요 아문 열어 문 열어 아 진짜 시끄러워 아아 어! 어마 소리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 열어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아아 아, 일로 안 온다 일로 안 온다 설로 안다는데 간다 좋아 좋아 아 일로 온다 아, 근데 너무 느린데? 아 초보자 나 이거가 쉽구나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왜안 열어 어, 여기 어디야 아문 닫았어야 됐는데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아 닫혀있다 씨 아이씨, 다 닫혀있어 어떻게 가아못놓으면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달아 와 진짜 시끄럽다 와. 어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아 카메라 써야되네 여기서 어디서 와 어디서 와야 계세요? 내가 이겼어 소리 지르는 거 내가 이겼어 오 어디 소리 지르는 거는 내가 이기지 어? 게임 쉬운데?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근데 나피왜 61이지? 나피말았는데 이거 설마 라이즈쓸 때마다 피가 나나? 피가 왜달지어 잠깐만 어? 어? 아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 아닌가 보다 어? 잠깐만, 나 일로 때려내릴래. 잠깐만,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아, 아야야야. 아니, 제 가까이서 피가 나는 거야.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안 돼, 안 돼. 야, 죽어, 죽어.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야, 야, 아니, 잠깐만, 카메라. 아, 왜안 돼, 잠깐만. 어? 어? 어? 아, 나피이 남았어요. 피가 이 남았어. 뭐야, 이거. 아, 누구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누구, 제발. 제발. 누구세요? 나 다시 내려갈래요? 아니 아니야. 내려가면 저 귀신 있잖아. 개발잖아 누구세요? 아저씨. 나 지금, 어? 나 이거 있어? 이거, 카메라 있어? 오지 마. 어? 오면 아저씨, 눈뽕. 잠깐만. 여자가 아닌데? 아, 남자지, 그지?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 괴물 소리네. 당신이 구해준 건가요? 아, 기아다라이터미오보와 그 그거 제 건데요? 왜 아저씨가 갖고 있어요? 웃긴 아저씨네. 도둑놈 아니야. 아이, 아, 뭐야? 저거 아니, 괴물이잖아. 제 잠깐만, 괴물. 그냥 가면만 뒤집어 쓴 건가? 그녀가 누구야? 뭐지? 잠깐만, 저 피주세요. 저, 저 아파요. 지금. 아, 이따. 잠냠 아, 아니. 아 포션 먹게 뭐 해달라고요. 피가 2밖에안 남았다고요. 아, 왜 아무것도 못 먹어? 아 먹게 뭐 해달라고. 아 일로 오라고. 아 미안해. 아 여기 뭔가 보스 모석도 있구나. 나가그녀에 되게 알고 싶다면 저기 있는 종이를 주지. 남아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다른 페이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서 말이지. 아.. 나를 걔 쫓아다니는구나 그 걔가 뭐야 아 클리어야? 아 너무 쉽네 게임 너무 쉽네 아 하산해야겠네